안녕하세요 오늘의 밖에서 박수 안자 케밥입니다 송탄에 있는 케밥집이고요 내용물이 멋진 시한곳이습니다 역시 송탄답게 외국인 손님이 더 많았어요 사장님이 외국분이시지만 한국말을 제법 잘하셔서 주문하는데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도네르 케밥 엘사이즈 1개 분량의 양고기를 채취 중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양고기 케밥이에요 기대가 되는데요 케밥 두개 주문한 것으로 잘못 이해하신 게 아닐까 약간 불안하실 때쯤 꺼내신 또르띠아 개수를 보고 안심을 했습니다. Yeah. Yeah. Yeah. Okay. 매운 소스로 베이스를 yeah. 깔았고요. Okay. 그 yeah. 소스를 얼마나 넣을지 물어봐서 너무 좋았어요. 고기가 올라가는데 oh so wow. 역시 곱빼기와 라지 wow. 사이즈는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아 oh, 같이 먹어 <웃음> 라지 램 케밥. 호와우수 뿌리는 허세 보세요 아 우리 사장님 정말 유쾌하신 분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야채도 듬뿍 넣어주시네요 야채는 양상추와 양파, 토마토, 오이피클 종류가 들어가는데요 정말 많이 넣어주셨어요 고기의 양이 워낙 많아서 호일로 싸는데도 꾹 눌러서 싸시는게 정말 맛있어 보이지 뭐예요 포장하나 하는데도 각이 살아있습니다 터키씨 아이스크림 먹는 줄 알았어요 사장님의 재치가 아주 죽여줍니다 이 집의 매력은 소스가 새지 않고 종이가 너저분하지 않게 포장해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한입 크게 먹어봤어요 우와 이 멈출 수 없는 맛 방금 쌀국수를 한 그릇 먹고 와도 이건 지금 당장 다 먹을 수 있는 맛이에요 정말 너무 맛이 좋았어요 아내 햄버거 건드리지마 이건 바로 송탄에서 유명한 송탄 햄버거란 말이야 건드리지마 제가 송탄 갈 때마다 반드시 들리는 햄버거 집이 있는데요 일명 송탄 햄버거로 통하는 옛날식 햄버거 가게 미스진입니다 옛날 맛의 포인트는 고기 패티와 계란, 햄, 양배추, 케첩과 마요네즈예요 스페셜 A, B, C가 가장 인기있는 메뉴고요. 저는 주로 A를 많이 먹는데요. C를 많이 먹는 사람들도 엄청 많아요. 아직 송탄 햄버거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음에 송탄에 가게 되면 다시 한번 제대로 소개하겠습니다. 닭해밥우 햄버거 너무 케밥. 행복합니다 와 완전 맛있어 이거 맛있지? 응 음. 맛있다 맛있잖아 남자야? 야. 남자야? 바이바이 바이. 안 간대 <웃음> <웃음> 지나가는 강아지도 아, 케밥집에 홀렸네요 <웃음> 한입던 중이야 다 혼자 먹어 먹을... 한입 먹어보란 소리도 안 한다고 되게 서운해하는 우리 맹고씨 둘이 나눠 먹으라고 라지로 추천했다고? 아니야 이거는 1인뿐이야 제가 결코 배가 고픈 상황이 아닌데 와 이건 정말 너무 맛있었어요 서울 올때 다음에 한번 이걸 포장해 온다고 했는데 아 직접 가서 먹어야죠 양고기가. 냄새가 되게 하나도 안 나. 그러니까 내가 먹잖아. 향이 음. 강한 향이 나면 먹지 못하는 우리 땡치 씨도 먹는다고 이런 거. 양고기에다가 양고기 음. 특유의 누린내를 잡은 양념 전골입니다. 체적으로 봤을 때 그냥 그냥 맛이가 음. 아니라 얹어서 먹죠. 응. 아, 여기 지금 매운 소스랑 다 들어와서 하나도 안 빼고. 와 진짜 입에서 완전 다 저거, 돌아. 저, 저, 저 되게 잘 먹어. 소스라고 그러는 저 하얀 거? 응. 더 듬뿍해서 더 먹고 싶그 무엇 하나도 튀지 않는 소스도 정말 괜찮았습니다 응. 배달시키면 그 소스를 따로따로 보내주시거든 고기가 많아서 아니고. 느끼할 수도 응. 있는데 야채를 많이 넣어줘서 그런지 정말 더 맛이 좋았어요 종이는 먹지마 <웃음> 나도 가끔 먹을 때 있어 <웃음> 뭐지 하고 싶어 <웃음> 안 씹히거든 <시키거든. 웃음> 음 맛있다 이거 진짜 맛있다 제가 음, 이태원에서 케밥을 사 먹을 보면 아마 또 사먹을 수도 기계, 기계, 있습니다. 기계 <웃음> 아 이제 못 사먹어? 그래, 깜짝 놀랐다니까? 이거 망해져요. 이건 케밥 세개 만들 정도의 양의 고기가 들어왔어. 밥이랑 주는 것도 양이고. 케밥 음. 음. 맛있... 맛있는 음. 케밥집이라고 음. 소개시켜준 아, 맹구 씨. 아. 그거는 신나서 지금 저한테 얘기를 하네요. 음. 제가 아, 너무 아, 그런 맛있게 그런 거긴 먹었나 거긴 봐요. 거긴 그래서 그 소스랑 해서 밥이랑 이렇게 같이 먹는 건데 갑자기 스페인 아, 얘기가 아, 나옵니다. 스페인에서 나옵니다. 제가 스페인에서 터키식 케밥을 먹었는데 그 집도 꽤 괜찮았거든요. 이거 봤아니거기그 많아. 근데 고기가 이렇게까지 많이 주진 않았어. 그래, 나도 지고 싶지 않은 땡칠씨는 가보지도 거짓말을 않은 스페인을 가봤다고 진짜. 하네요. 정말 <웃음> 흥겨운 <웃음> 하루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